안녕하세요 개커입니다 19년 4월 30일 화요일이군요 <웃음> 아... 오늘은 아, 어제 얘기했던 미루지 말자는 그일 실천하고자 일기도 쓰고 있고요. 영상일기죠. 아, 디보션 어... 검수 받은 거를 한 번도 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가 써준 검수해준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게임 디보션입니다 2월 19일 발매가 되었고 장르 1인칭 호러 개발사는 레드캔들스죠 어...지금 어...이거 잠시 끊고 여담이지만 이게 지금... 어...2월 하고도 열흘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스팀에 다시 상점에 올라오지 있지 않은 어... 작품이 되어버렸네요 어... 이거를 많이들 플레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포라는 장르가 이제 있다보니까 손쉽게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죠 음 그런 점들이 있네요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D 횡스크롤로 진행되던 전작 반교와 달리 어... 다시 읽자 <웃음> 2D 횡스크롤로 진행되던 전작 반교와 달리 이번 작품은 1인칭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게임 이야기뿐만 아니라 작품이 가지는 장치들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 장치들이 잘 쓰인 만큼 칭찬을 아낄 수가 없는데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를 기준으로 주인공의 시점으로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관찰하며 같은 집 다른 시간대를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사건들과 조우하면서 그 사건들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는데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곳곳에 뿌려놓은 궁금증들을 적절한 시점에 거두며 흥미를 잃지 않게 이끌어갑니다. 가장 비슷한 형식의 게임을 찾아보자면 플레이스테이션 티저 게임으로 생을 마감한 PT가 떠오르는데요. 집안에 반복되는 복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여기저기 숨겨진 상호작용 장치를 찾아 또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PT에서 마무리 응? PT에서 마무리 마무리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이거 마무리 못한 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가? 평소에 마무리 짓지 못한 마무리 짓다 마무리 하... 마무리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마무리 못한 <웃음> 마무리 못한 게임성과 스토리를 환원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잘 사용해서 잘짜진 이야기와 장르 특성을 살려 결국 멋지게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눈으로 읽는 거랑 호리나에서 읽는거는 정말 달라요 자 검수 받기 전 제가 쓴거을 읽어볼게요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이미 자리 잡은 게임 디보션입니다 디보션 환원입니다 2D 행스크롤로 진행되던 전작 방귀와 달리 1인칭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게임만 얘기하지 말고 작품이 가지는 장치들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 장치들이 잘 쓰인 만큼 칭찬을 아낄 수가 없는데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를 기준으로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고 듣고 걸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좋아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에 대한 의문을 풀어 가는데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뿌린 떡밥을 그대로 거둔 좋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예전 플스에서 티저게임으로 나왔던 PT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거닐면서 문을 열면 똑같은 곳이 나오면서 반복되는데 그곳에 숨겨진 상호작용 장치를 찾아 작동시켜야만 또 다른 상황이 나오고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인데요. p t 에서 마무리... 내가 이렇게 썼네. <웃음> 마무리 못한 게임성과 어. 내용을 디보전 환원에서는 잘 짜진 이야기와 장르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잘 이용해서 결국 멋지게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썼네요. 음... 아... 디보전이... 디보전 얘기를 하자 어제 그... 공포... 호러물에 대한 이제... 얘기를 또 일기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리뷰를 쓸때 리뷰를 쓰게 된다면 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정서상 드라마가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문화란 말이죠 그쵸? 요즘에 하도 요즘이 아니지 언제부턴가 하도 막장 드라마들이 이제 악녀들이 이제 그렇게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면서 너무 악질적인 고전적인 방식을 음 악당한테 당하고 주인공이 착한 주인공이 호구처럼 당하는 못난 주인공이 악당이 당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 그닥 속 시원한 것도 아니야 음 그냥 싹다 그냥 어떻게 해소가 되면서 끝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외에도 근데 좋은 드라마는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 양산형이 되면서 이제 그... 그... 그 뽕맛 뽕맛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그 맛에 너무 취했다고 해야 될까? 그 양산형 막장 드라마 맛에 <웃음> 시청자들 수진이 뭐 그릇 그스 그러니까 뭐 만든 사람들도 그 입맛에 맞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음 게임이나 영화나 이제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이제 소재에 대한 그 만약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귀신은 이제 뭐 반투명하고 뭐 벽을 통과한다거나 벽을 투, 투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여기저기 뭐 텔레포트를 한다거나 어?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죠? 어 순간이동을 하면서 전멸을 하며 이동을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던가 아... 대... 어... 아, 뭐... 아니면은 저... 대부분 이제 남자보다는 이제 또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죠? 남자 귀신도 뭔가 쓰임새가 이제 많을 법한데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다가는 여성형이 좋아 그긴 머리카락을 산발로 늘어뜨린 그 광경을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이제 더 무섭게 느껴지지 물론 남자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비명 지르는 거랑 여자가 비명 지르는 게또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원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귀신에 대한 이미지를 동양에서 특히 한국 사람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어본 걸로는 남자가 꽉악 하면서 이제 쫓아오고 여자는 으악 하면서 하는 게더 무섭게 느껴진달까? 음 남자는 뭔가 좀 괴물 같은 그런 거고 여자 좀 뭔가 날카로운 이런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로 귀신을 이미지로 삼아서 쓴다면은 그 소재를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신이라는 소재 아니 아니 호러의 이제 소재가 그 작품에 나오는 소재를 쓸때 개연성이 그어 소재가 이제 호러물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해도 되는 식의 개연성을 지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귀신들이 뭐 벽을 통과한다거나 어... 순, 전멸을 한다거나 그리고... 영화를 예시를 들자면은 뭐 그냥 살인마가 어느샌가 내등 뒤에 있다거나 어 분명히 나는 개를 어떻게 저렇게 뿌리치고 왔는데 어느새 등 뒤에 있다거나,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음. <웃음> 등 뒤에 있다거나, 이렇게, 왜, 말을 못하지? 더 많이 있을 텐데? 음, 어, 침입할 수 없는 곳에 있은,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사실은 귀신이라 치면은, 전멸을 쓴다 해도 자기도 이제 보고 인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귀신이면은 막 사람을 놀래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상식선에서는 걔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걔네들은 눈과 귀를 사용하는 안,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작품 속에 피해자의 당하는 입장에 그... 일거수 일투족을 다하는 듯한 어? 한마디로 영화면은 이제 감독인거야 얘는 감독 어? 감독 그 자체 전지정능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 뭔가 빠... 칠땐 치고 빠질 땐 빠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음... 게임이나 영화나? 어 그래서, 거, 칠 때, 치는데 있어서의 개연성은 무시를 해도 좋은 것이 이제 공, 호러라는 것인데, 이야기의 개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 이거를 저번 달에 이거 리, 어, 저저번 달에 이제 디보션을 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어요. 어, 소재에 대한 개연성은 호러니까 당연히 중시하되, 그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의 그 흐름의 개연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의 차일까 싶은데, 요즘에 조던필이 이제, 그런 약간 이야기 형태가, 어, 말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런 거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그... 아, 뭐... 예전 영화니까 예전 영화 얘기를 이제 예시로 들게요. 스크림! 스크림...이 이제... 그... 살인마가 있고, 주인공이 시드니가 있는데 그 주인공 시드니 근처에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시드니를 노리기 위한건데 시드니를 노리는 이유가 사실은 주변 사람이 막 팍팍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살인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일가족을 그냥 그 시드니 아버지한테 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살인마가 이제 그렇게 자작극을 버린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살인을 한게 아니고 약간 이유가 이제 생기는거죠 이야기 흐름상 그런게 이제 더좀 디테일해지고 세부적인게 이제 많아졌다 이거죠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영화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예산이다 보니까 소재가 이제 개연성이 없다는 거를 이제 치고 이야기도 그흐름의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넣는 게더 매력적이고 재밌는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 와서는 어. 13일의 금요일 봅시다 13일의 금요일 보면은 제이슨이 나타난단 말이야 음 제이슨이 살인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거죠 어릴 때 이제 자기 또래 애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0대 애들을 보면 이제 죽이고 싶은 거야 얘는 그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냥 썰고, 찌르고, 자르고, 찢어버리고 그냥 다 해버리는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안타까운게 자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는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지만은 그 당하는 쪽에서는 걔네들이 직접 제이슨을 괴롭힌 애들은 아니잖아 이런 점에서 이제 개연성이 또 떨어지는거지 약간 밸런스가 맞다면 밸런스가 맞는데 그냥 그거는 좀 슬래시 음고 슬래시 쪽에 가까우니까 뭐 근데 이건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약간 그걸로만 이제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이야기가 매력이 없어진다고 그런 거는 걸 그런걸 좀더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음 심지어 잔인한데 이야기의 그... 떡밥과 그런게 좋은게 이제 또 있었다면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해서 어... 어 만약에 어... 이거 디보전 영상... 음 이걸 해야될텐데 말이죠 리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주는 너무 바쁜 것같아 저 오늘도 7시 정각에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원래는 5시쯤에 퇴근해서 6시에 집에 오는데 7시에 퇴근을 했어요 공장에서. 그러면은 7시 반쯤에나 이제 집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하... 이게 쉽지가 않아 일하는 것도. 음 날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벌써 3일 이상은 됐네? 이거 쭉할것 같아요, 제가 볼땐 그리고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저... 우리 노란 껄룩이 얼굴을 봐서라도 <웃음> 눈 껌뻑껌뻑 하는 거 바라죠 에휴... 이제 깜찍해져서 진짜 막 주먹만한 애 적어있으면 진짜 키우고 싶겠다, 진짜 미끌미끌하면서도 매끈매끈하면서도 약간 털복숭이 같은 그 손맛이 있을 것같아 <웃음> 쓰다듬으면은 <웃음> 어, 오늘 여기까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소재 정한거 빼고는 얘기할게 없네 좀 기네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무튼 어 이번주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디보션리뷰는 아... 토요일날 또 쉬면은 또 코마라고 선물 받은 게임인데 그걸 또해야돼요나 하고싶어 그 게임이 녹화로 보기에는 반응이 너무 썰렁할 것 같고 녹화로 올려도 영상편집을 해야되는데 그거 영상편집을 또 따로 하기...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먼저 보고 또 편집하는게 나을 것 같고 음, 다시 얘기지만 이제 게임 연재는 절대 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 게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여주거나 세계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영상을 만들거나 리뷰를 하자고 이제 <웃음> 이제 이렇게는 못해 더 이상 오늘 여기까지 다들 화요일인데 오늘부터 날씨가 좀괜찮네요응어 음. 미세먼지 조심하고 마스크 꼭다 쓰고 다니고 <웃음> 안녕